희생으로 점철된 축제, 올림픽을 멈춰라. 올림픽 개막식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올림픽 개최는 강행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는다. 특히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올림픽이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약간의 희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약간의 희생이란 올림픽에 쏟아붓는 30조 원이 넘는 돈으로 소수의 정치인들과 대기업들이 이익을 챙기느라 정신 팔린 동안에 병상이 없어 입원조차 하지 못하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목숨이다. 약간의 희생이란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 올림픽에 투입될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구급차량과 같은 의료인력과 기반시설이다. 약간의 희생이란 단 2주 동안의 행사를 위해 고원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울창한 숲을 베어내는 것이다. 약간의 희생이란 IOC 간부들과 시원한 기빈석에 모시고 폭염 속 뜨거운 경기장에 8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동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을 뜻하는가? 꿈은 전용기를 타는 올림픽 귀족들이 세금으로 2주 동안 5성급 호텔의 호화객 매일 만찬을 즐기는 것이다. 꿈이란 비영리 이미지 단체라는 IOC가 도쿄올림픽 하나만으로도 5조 원을 훌쩍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영권료 수익이다. 꿈이란 올림픽으로 이목을 끄는 사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 p i c p a 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올림픽은 희망도 p 도 아닌 악몽일 뿐이다. 올림픽 개막까지 딱한달 남은 6월 23일은 i o c 가 정한 올림픽의 날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림픽 완전히 폐지되는 때까지 이날을 국제 노올림픽의 날로 정하자. 도쿄, 파리, 로스앤젤레스 등의 개최 예정지 뿐 곳곳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자. 희생으로 점철된 축제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대 행동뿐이다. 우리는 올림픽 개최 강행을 용납할 수 없다. 각각의 지역에서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자.